자, 전 시간에 이어서 문제 또 계속 풀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11번. 자, 1년도 3월 1일 민국이 주당 아 주식 500주를 주당 1,000원에 이제 취득을 했고 직접 관련된 수수료 5만 원을 지급을 했대요. 그다음에 동 주식을 기타포가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다. 자, 지분증권이죠, 일단. 그다음에 동 주식의 각 연도 말 주당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자, 보면 1년도 말에는 1,200원, 그 다음에 2년도 말에는 950원, 3년도 말에는 1,050원이래요. 자, 그리고 한국이 4년도 1월 1일 통주식 전부를 54만원에 처분을 했다면 한국의 통주식과 관련해서 4년도에 인식할 단기손익이 어떻게 될 거냐? 단기손익 물어봤네요. 자, 일단 주식은 500주를 주당 1000원에 이제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관련 수수료 5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저 수수료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취득원가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겠죠, 쟤는. 자, 일단 취득원가의 내용을 좀 보면 500주에 대해서 1,000원씩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500주에 대해서 1,000원을 이제 곱하면 그 금액이 일단 취득원가 될 테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냐면 했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이제 했는데 처음에 이거를 만약에 단기손익 금융자산으로 했다면 저금액이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지 않겠지만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포함을 했다면 저금액이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겠네. 그렇죠? 수수료 비용이 그래서 5만원을 같이 포함한 그 금액을 취득 원가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취득 원가가 55만원이 되겠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될 거냐. 어, 제, 어, 그 500주에 대해서 단위당 원가는 55만원을 500주로 나누게 되면 1100원이 될 거예요. 일단. 그죠? 일단 단일당 원가는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 흐름을 이제 쭉 보면, 일단 그게 1200원이 됐고요. 1년도, 2년도, 3년도에 대한 포괄손익을 한번 어, 한번 기록을 한번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는 1년도부터 3년도까지의 내용, 그 전체를 이제 가지고 보는데, 처음에 일단 200원이 아, 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면 그 100원만큼, 이건 단위당 원가죠. 그 100원만큼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평가액 100원이 발생하고, 그 평가액은 기타포괄손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타포괄손익은 결국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에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연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가 이제 떨어진 거죠 얼마만큼 떨어졌냐 950원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평가액만큼 감소가 됐고 그보다 더 밑으로 50원만큼 더 떨어졌네 두 번째 평가 손실이 이제 2 5 0원이 나온 거죠 그러면 2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250원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기록이 될 테고 단기손익은 아니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 250원이 재무 상태표에 감소로 이제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년도 말시점에 재무 상태에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150원만큼 있을 테고요. 이거는 한 주당 단일한 원가를 가지고 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 포괄손익은 250원이 기록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250.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세 번째 년도에 1050원이 이제 됐다 그러면 어, 하나당 가치가 이제 또 증가를 했죠 100원만큼 증가를 했죠 그럼 평가액이 이제 발생하는데 3년도에 기타, 어,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은 100원이 기록이 될 테고 그 100원만큼은 재무상태표 이제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남아있는 게한 주당 얼마냐면 50원씩 마이너스 50원씩 남아 있을 거야 아마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저걸 어떻게 했냐? 처분을 했죠, 4년도에. 얼마에 처분했냐? 1080원에 이제 처분한 거예요. 54만 원을 나눠 봤어요. 500주로. 그러니까 한 주당 1080원에 이제 처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 선평가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면 기타포가손이 금융자산이 일단 증가하는데 를한 주당 30원씩 증가한 거죠. 그래서 15,000원. 기타 포괄 손익 15,000원이 제 증가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처분하게 되면 지금 현재 54만 원짜리로 이제 평가된 자산이기 때문에 처분 손익은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타 포괄 금융 자산 54만 원, 그다음에 현금 54만 원 받고 이제 처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제 30원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 그 30원이 어, 4년도에 포괄 손익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증가, 즉 증가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기타 포괄손익이 나중에 이익이 경우로 이제 대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 포괄손익 누계액은 3 0 원만큼 증가되면 2 0 원만큼 남아 있을까? 마이너스 2 0 원, 그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금융자산이 처분이 됐기 때문에 해당 금융자산과 관련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즉 어, 평, 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은 사라져야 되겠죠. 근데 그게 없어질 때 어떻게 하냐? 재분류조정에 따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2용으로 바로 대체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타포가손익 남아있는 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용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만원은 여기 남아있는 예를 얘기하는 거죠. 즉기타포가손익 어, 누계에게 하나당 20원씩, 마이너스 20원씩 남아있어요. 그리고 500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원만큼 기타포가손익 평가 손실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걸 이제 없애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익용으로 제이 대체 시킨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회계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처분 시점의 회계 처리에서는 단기손익이 발생하지 않겠죠, 일단. 그 다음에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은 이익용으로 대체가 돼서 넘어갈 테요. 그렇죠? 이 과정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타포괄손익의 지분증권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지분증권은 단기손익 금융자산으로 이제 저, 저, 저, 저 분류가 되지만 지정, 특수한 경우에 지정이 됐을 때는 기타포괄손익의 금융자산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기타포괄금융자산이 됐을 때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하냐 처분이 됐을 때 먼저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분하되 그 처분되는 시점에 남아있는 기타포괄손익 잔액은 단기손익으로 가지 않고 이익으로 바로 대체해야 된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익위험이 이제 만원만큼 증가하겠죠 여기서 이제 단기손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단기손익은 없을 거예요. 0이 되겠죠,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2002년, 아, 3년도 10월 7일에 상자회사인 주대안의 보통주식을 300만원에 이제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취득에 따른 거래 비용으로 3만원 지급했대요. 그리고 보통주식의 공정가치는 350만원이 됐어요, 3년 말에. 그리고 4년도에 1월, 1월 20일 날, 보통 지금 340만 원에 팔았네요. 매도와 관련해서 부대비용이 얼마나 왔냐? 5만 원이 발생을 했대요. 그다음에 이 주식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이제 분류를 했대요. 자 그리고 어, 기타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분류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네요. 단기손익으로 했을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일단 단기손익일 때하고 기타포괄 금융자산일 때. 취득원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면 일단 단계손이 금융자산일 때 취득원가는 300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 3만원은 수수료비용으로 이제 빠지겠죠 근데 기타포괄금융자산을 분류했다면 300만원이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 금액도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일 때는 취득원가는 303만원이 되는 거고 여기일 때는 300만원이 되겠죠 일단 자두 가지 상황일 때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음. 첫 번째, 단기 손익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한 경우, 취득 원가는 동일하지 않겠죠? 응. 음. 저기는 300만원, 여기는 303만원이 되니까 일단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손익 금융자산을 분류했을 때, 300만원일 때, 첫 번째 일단 평가를 하게 되면 350만원이 제 평가가 됐을 때 50만원만큼 단기 손익이 이제 증가 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340만 원으로 이제 평가하게 되면 저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부대비용이 발생을 해요 수수료 얼마냐면 5만 원만큼 자 일단 처분은 340만 원인데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된 금액이 이제 그 주식에 대한 어떤 공정가치가 되겠죠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되겠지 그죠? 근데 그 340만 원에 처분하면서 5만 원의 부대비용이 발생해서 사실은 내 주머니에 350만 원짜리 주식을 팔면서 얼마가 들어오냐? 335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그죠 그럼 결국 어, 세 번째 내용... 어, 잠깐만요. 음. 자 여기서는 3번을 먼저 보는 거예요단기손익공정치측정금융자산을 분류를 했을 때 4년도 단기손익공정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될 거냐? 처분손실은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게 다 단기손익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처분손실은 350에서 335만 원을 뺀 15만 원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처분 손실이 돼요 단계손익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때는 직전의 평가액과 지금 현재 내가 팔면서 거기에 따른 그 판매가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 되는데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부대비용도 마찬가지 처분 손실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체를 합한 15만 원이 처분 손실이 될 거다 이것은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를 이제 보면 단기손익측정금자산으로 분류를 했을 때 3년도의 총포괄이익은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동일하다 총포괄손익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일단 기타포괄금자산을 분류했을 때 처음에 취득원가는 303만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350만원으로 이제 가치가 증가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단기손익일 때 일단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즉 50만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타 포괄일 때 어떻게 될 거냐.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평가액 50만 원이 발생하겠죠, 여기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단기 손익으로, 단기 손익으로 분류했을 때한 가지 빼먹지 말아야 될건 처음에 3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냐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수수료 비용을, 매입 수수료를 감안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단기 손익이 얼마냐면 47만 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총 포괄 손익도 마찬가지 47만 원이 되겠죠. 자, 이쪽을 보자고요. 여기서는 3만 원이 매입가액에 이제 포함이 됐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평가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기록되는 평가익 47만 원이 이제 기록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총 포괄 손익도 마찬가지 47만 원. 결국 총 포괄 손익 입장에서 보면 여기나 여기나 똑같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 포괄 손익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두 개, 즉단기 손익 금전산을 했을 때 기타포괄손익, 금융자산 했을 때둘다 결과가 똑같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두번째로 한번 볼까요 2번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분류한 경우나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분류한 경우 3년 말에 공정가치의 변화가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볼까요 여기서의 공정가치 변화, 여기서의 공정가치 변화 그렇죠? 여기 보면 단기손익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는 단계손익이 없지만, 이쪽에서는 단계손익이 발생을 하죠. 47만원 만큼. 즉, 동일하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기타 포괄 군용화재 측정 금융자산 분류한 경우 4년도, 즉, 3년도 처분되는 시점이네. 군용화재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이익은 32만원이다. 자, 이걸 이제 처분했을 때3 4 0만원 이제 처분했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5만 원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처분되는 시점에 먼저 평가를 해 봅시다. 그러면 기타포가 손익 평가되는 금액이 있겠죠. 그러면 저 350만 원짜리가 얼마냐면 340만 원짜리로 이제 될 거예요. 근데 47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이 47만 원은 뭐냐면 여기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47만 원 기타포가 손익 인식했던 금액이있죠 자, 그걸로 이제 평가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을 해요. 자, 처분을 했을 때 처분되기 전에 10만원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기타포괄손익 1 0만원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기타포괄손익 1 0만원 평가손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3년도에 회계처리가 되고 이건 이제 4년도 처분 직전에 회계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3년도에 일단 47만원만큼 기타포괄평가이익 증가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처분되는 시점에 평가를 해서 그중에 10만원만큼 줄인 거예요. 지금. 자, 그면 이제 처분을 한번 해 봅시다. 기타포괄금융자산이 얼마가 이제 빠져나가냐면 34만 아 아, 340만 원짜리가 빠져나갔어요. 근데 실제로 현금 얼마 들어왔냐면 335만 원 들어왔죠. 5만 원만큼 뭐가 발생했냐면 수수료가 발생한 거예요. 그 수수료의 처리에 대해서 사실은 기업회계기준서에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는 자세히는 없어요. 사실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없는데 뭐 교수님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처분 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 처분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처분 손실로. 그, 이, 처분될 때그 처분 수술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서는 대부분의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처분 손실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처분되는 시점에 공정가치는 일단 340만 원이니까 기타 포괄 손익을 340까지만 조정을 해줘야 돼요. 평가손익은. 왜냐면 평가손익은 공정가치와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따른 그 실제 현금 유입액이 어 공정가치와 다를 때그 차이에 해당하는 처, 그 수수료 금액은 해당 시점에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걸로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기타포괄 금융자산이 일단 3 4 0 없어지고 현금 335만원 들어오고 나머지 5만원에 대해서는 처분 손실로 이겨하자 그럼 나머지 이제 기타포괄손익 남아있는 잔액은 대체를 시켜놔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47만 원 기록됐던 것 중에서 10만 원 없어지고 그 다음에 37만 원은 이경우 대체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47만 원 이렇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어, 여기서 일단 다섯 번째 내용은 틀린 내용이죠. 32만 원은 아니죠. 일단 5만 원이 처분 손실로 기록이 된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쭉 물어본 건데 이걸 가지고 단계 손익일 때, 기타 포가 손익일 때, 지분 증권에 대한 내용이죠. 어, 거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평이 1년 초에 액면 110만원의 사채를 95,026원에 취득을 했고요. 사채네요 이거. 그럼 3년 말에 취득 당시 유효자는 10%였고, 표시자는 8%,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일은 매년 말에 이제 지급이 된대요. 자, 1년도에, 1년도 말에 이자는 정상적으로 이제 수치가 됐고요. 1년도 말 한국이 12개월의 기대 신용 손실액이 500원이었고요. 전체 기간에 대한 기대 손실액은 1200원이었대요. 그 다음에 한국의 신용이용은 1년말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1년말 간평의 장부가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이제 채권, 금융자산 중에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대 손실 모형이라는 걸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대손실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측정이나 추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대손실에 대한 금액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장부가액이다. 그게 이제 기대손실 모형이거든요. 그 이전에 즉이 어, 문제 이전에 채권에 대한 문제에서는 기대손실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기대손실에 대한 사항은 추정이 됐을 때 기대손실 모형을 적용하지만 기대손실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즉 기대손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또는 미래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어, 어떤 미래 현금으로 매,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채권에 대해선 기대 손실 모형을 적용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기대 손실에 대한 어떤 그 추정치가 있을 때 어떻게 적용할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 뭐, 처음에 접하는 그, 그, 분들은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차근차근 따라와서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면,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상황을 정리를 이제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현가계수가 이제 나오고. 자, 일단 취득을 얼마 했냐면, 95,026원에 이제 취득을 했어요. 자, 그럼 취득가액이 일단 저, 저게 될 테고요. 그럼 저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사채에 대한 현금으로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8,000원, 8,000원, 8,000원, 아, 10만원 이렇게 받기로 했고요. 만약에 그게, 정상적인 과정으로 그대로 이제 쭉, 어, 흐름이 이어졌다면, 이렇게 이제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95,026원짜리가 처음에, 어, 이자, 이자를 받고, 이제 그 장부가액이 이렇게 쭉 움직였겠죠. 그래서 결국 10만원짜리 장부가액이 되는 그러한 채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1년 뒤에는 얼마가 되냐. 일단 1년 뒤 이자를 받았을 때, 어, 96,529원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어, 1년 뒤, 어, 12월 31일, 그 다음 년도에, 이제 1년 도 이자를 받은 다음에, 1년간의 투자 위험을 판단해보, 투자회사, 투자회사 니에피투자회사요 피투자회사. 1년간의 피투자회사,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예요그 회사의 위험을 판단해보니까, 이 회사가 뭐 상황이 지금 뭐 그렇게 썩 녹록지가 않더라. 그리고 한 1년간의 어떤 경영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니까, 현금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나중에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받지 못할 위험도 존재를 하더라, 이거야. 그게 이제 신용위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1년간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돈을, 어, 이자를 뭐, 8,000원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회사가 좀 상황이 별로 안 좋아져서 6,000원, 6,000원, 이렇게 개못 받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면, 어, 기대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 이제, 즉, 주의 상황, 1년간의 어떤 그 시장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이자를 다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따른 내가 받아야 되는 기대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 금액이 떨어질 거야. 그죠? 그래서 요만큼 어떤 기대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 기대 손실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손실이 난건 아니에요. 사실은. 상대방이 야, 6,000원 밖에 못 줘.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야. 우리가 판단해 보기로 이렇게 될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전체 기간에 대한 위험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남은 기간. 걔한테 이제 앞으로 만기가 한 3년 또는 4년 남았는데, 앞으로 전체 기간을 판단해 보는 거야. 아, 이 회사가 과연 어떻게 잘 될지, 돈을 달, 원금이라든가 이자를 잘 주게 될지, 그런 것들을 전체 기간으로 판, 단 해보자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보다 많은 그 어떤 그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체 기간의 위험을 판단해 보니까, 원금도 못 받을 것 같아. 보니까. 오, 이 회사가 상황이 좀더안 좋아지네. 어. 그래서 결국 나중에 원금을 8만 원밖에 못 받을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현금흐름이 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기대 손실은 이만큼이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만큼 더 커지겠지. 이게 이제 뭐냐면 1년간을 상황을 판단해 볼 때하고 전체를 판단해 볼때그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자 그러면. 그, 기대 손실에게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기대 손실 충당금으로 이제 계산을 해놓고 그 충당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장부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요. 자, 근데 1년간의 투자 위험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회사, 즉, 피투자 회사의 그 위험이, 신용위험이 중요하지 않더라. 즉, 이 회사가, 어, 뭐 상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1년 정도로 한번 판단해보라. 이런 얘기야. 그게 신용위험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 상황이 많이, 많이 안 좋아요. 신용위험이 유의적이야. 중요해요. 이 회사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그 상황이 실제로 나타날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남은 전체기간을 가지고 위험을 판단해 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뭐냐면 그 금액을, 기대손실 추정액을 찾아가지고 그만큼을 손실충당금으로 미리 쌓아두라는 얘기야자 이게 이제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신용위험이 유의적이지 않다. 그러면 1년간의 투자위험을 가지고 판단한 손실충당금만 반영을 해주고 만약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이다. 그러면 전체 기간을 가지고 투자위험을 판단해서 추정된 금액을 기대손실액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유의적이지 않을 때는 1년간의 투자 위험에 대한, 피투자 회사의 위험에 대한 그 기대 손실 액을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 1년간의 기대 손실 액, 1년간의 어떤 위험을 판단해서 찾은 기대 손실 금액이 50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00원만큼을 기대 손실 액만큼 손실 충당금을 계산해 놓자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장부가액이그 500만큼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회계차례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회계처리, 즉, 이자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였으니까, 이자 수익 9,000, 어, 5 어, 0 3원그 다음에, 현금은 8,000원 맞고요. 금융자산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먼저 이자 수익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기대 손실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이제 해줘야 되겠죠. 손실충당금 500원을 계산하면서, 손상 차손 500원 만큼을 비용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회계처리의 내용이에요. 그럼 재무 상태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될 거냐. 저 손실, 손실 충당금을 뺀 금액만큼 잔액으로 이제 표시가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장부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자, 이렇게 이렇게 취득을 했고, 1년 말에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출를 했고요. 그 다음에 1년도 말에 12개월에 대한 기대 손실액은 500원. 전체 기간에 대한 기대 손실액은 1200원. 그러면 500원을 반영을 해야 될지, 1200원을 반영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 신용위험은 1년 말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즉, 1년간의 기대 손실액만 반영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장부가액은 아까 얘기했던 그 금액이 된다. 어, 자,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되시죠? 자, 잘해야 돼요. 이 부분은.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1년도 1월 1일에, 민국이 당일 발행한 액면금액 10만원, 뭐, 이자율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이를 얼마에 취득했냐면, 이걸로 취득을 했대요. 90394에. 그 다음에, 삼각후 금융자산, 아, 삼각후 원가 금융자산으로 한대 평가를 하지 않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채를 직접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래 원가로 4,630원을 추가로 지출 했대요. 거래 원가로 지출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취득 원가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취득 당시에 유의자는 10%였고요. 그 다음에, 1년도와 2년도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회수를 했고, 2년도 말 현재 민국이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중요하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실 충당금은 전체 기간에 대한 손실 충당금을 반영을 해줘야 될 거야, 그렇죠? 자, 그럴 때 이자 수익과 어, 2년도의 이자 수익과 그다음에 어, 2년도 말에 손실 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리고 기대 손실액을 보니까 1년도 말에는 300원, 2년도 말에는 500원. 그 다음에 1년도 말에는 900원, 2년도 말에는 1500원 이게 이제 전체 기간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1년도하고 2년도에 이자 를 정상적으로 회수했고 2년도 말 현재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죠그 전에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네 자 일단 취득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취득 원가는 저기서 취득한 이90394그 금액과 그 다음에 거래 원가로 얼마? 4,630원에 또 지불이 됐죠. 결국 취득 원가는 이렇게 될 거예요. 두개 합계인 950이사가 될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저걸 가지고 이제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해 볼까요? 먼저 1년 뒤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장부 가이이 이제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움직였는데 1년 뒤에 1년 뒤 시점에서는 기대 손실 아, 저기 봐. 그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1년 뒤에는 어떤 것만 반영하면 되냐? 12개월치에 대한 기대 손실액만 반영을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 1년 말에 기대 손실. 이 얼마냐면 12개월치에 대해서 300원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유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12개월치의 위험만 반영을 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얼마? 12개월에 대한 기대 손실은 300원을 반영을 하는 거야.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장부 가액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주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또 1년이 지나가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또 1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일단 장부가액은 여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부가액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손실 반영 전에 장부가액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번째 어, 이자를 받고 장부가액 이렇게 됐고 기대손실액은 뭐냐면 실제로 손실이 발생된 건 아니야 이거는 그만큼 손실이 발생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또 1년 뒤에 회사의 그 이자 수익을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장부가액을 계산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얼마냐면 300원만큼의 손실충당금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300원을 뺀요만큼이 장부에 기록되고 있는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채권에. 음. 자, 근데 12월 3 0일날 어떻게 됐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 기간에 대한 신용위험을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년 말에 전체 기간에 대한 신용이험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5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러면 결국 이 시점에서 1,500원 만큼 반영한 금액만큼을 뭘로? 손실 축당으로 기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전체를 반영한 금액이 결국 어떻게 되냐,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2년도 말에는 전체 기간을 반영을 했을 때, 전체, 금액, 전체 기간을 반영한 금액이 얼마냐면 총 1,500원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미리 300원 만큼 반영해 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한 금액은 1,200원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전에 300원 반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9788이가 되는데 여기에서 1,500원을 빼는 게 아니라 전체 기간에 대한 신용위험인 1,500원이 여기서부터 빠지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 전에 300원만큼 반영 해놨기 때문에 지금 1200원을 추가로 반영하면 되겠죠 그래서 2년도에 반영할 금액은 추가 계상인 1200원이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1년도에는 일단 이자수익 계산을 하면 현금 그 다음에 이자수익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손상차손 300원만큼 즉 1년 또 12개월에 대한 기대 손실액만큼 반영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손익계산서에는 이자 수익 9,502원과 그 다음에 손상 차손 300원이 이제 기록이 될 테고 재무 상태는 이제 저렇게 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볼게요. 일단 이자 수익 계산하겠죠 이자 수익 그 전에 이 금액에다가 10%. 그러면 965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자산 1653원이 되면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손실충당금 1200원을 더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상차손 1200원이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를 보면 손익계산서의 이자수익과 손상차손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재무상태에서 보시면 손실충당금이 1500원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얼마냐면 1200원만큼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어, 기억을 좀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손실충당금 잔액은 일단 12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장부가액은 그걸 뺀두 번째 그 손실충당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장부가액에서 1200원을 뺀 나머지가 장부가액이 되겠지 뭐. 그죠? 음. 리제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볼 테지만 문제들을 어 잘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1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1년도, 어, 민국이 당일 발행한 액면 금액 10만원,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서운용같이취득 하고 삼각호원과 금융자산을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수수를 했는데, 어, 3, 2년 말에 신용위험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추정 미래 현금으름은 4천원과, 그 다음에 액면 금액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기대 손실액이 다음과 같을때 손상회계처리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 자, 전의 문제하고 내용 자체는 거의 유사해요. 음. 12개월에 대한 기대 손실액은 600원이었고 전체 기간에 대한 기대 손실액은 1,800원. 자, 이거는 뭐냐면 어, 음. 1년 말에 기대 손실액이 의미죠. 이게 1년 말에 12개월에 대한 기대 손실 600, 그다음에 전체 기간에 대한 1,800이라 했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1년 말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된대요 음. 그럼 일단 취득 원가는 9,000, 아, 95,24원이 될 테고요. 현금으로 이렇게 좀 움직였겠죠. 자, 일단, 1년 말에 이자를 적성적으로 수출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적으로수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유험이 유의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대요. 그러면 전체 기간에 대한 신용유험을 반영을 해, 해줘야 되겠죠. 전체 기간에 대한 신용유험이 얼마냐면 18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될 거야. 1800원 만큼. 자, 그럼장부가가 이제 저렇게 움직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 이제 손상이 발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돈을 못 받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금액이 이제 바뀐 거죠 원래는 8,000원과 그 다음에 10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1년 뒤에 상대방이 손상이 발생해 즉 회사가 안 좋아져서 4,000원하고 5만 원 밖에 못 주겠대 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만큼 이제 나의 현금이 떨어졌겠죠 근데 기존에 1,800만큼 원 충당금 쌓아 놓은 게 있었어요 일단 자, 그럼 얼마까지 이제 떨어졌나 봅시다. 4,000원이고, 그 다음에 5만원. 나중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채권에 대한, 채권에 대한 이 유의자율이 몇 프로냐면 10%였어요. 그리고, 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역사적 이자율. 즉, 처음에 이 채권을, 어, 취득할 때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0%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를 계산해줘야 돼요. 어, 유, 어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4천원과 5만원을 10%로 가지고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4만 9,090원이 돼요. 결국 4만 9,090원으로 현재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전체 손실액은 얼마냐면 4만 9,092원이 돼요. 그럼 추가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냐? 47289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손실충당금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손상차선으로 해서. 그래서 손실충당금 47289, 그 다음에 손상차선액 47289만큼 계산을 해 주라. 여기서는 지금 이제 옳은 것을 이제 물어봤는데,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그, 음, 손상차선에 대한 회계체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에 대한 회계체를 물어보지 않았고, 손상차소에 대한 회계처리를 물어봤으니까 손상차소에 대한 회계처리 추가적으로 계정되는 이 부분 저것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예, 이것만 잘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기존에 어 손실충당금을 쌓아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쌓아야 되는 금액 그 부분만 손상차소에 대한 회계처리 해주면 된다 그렇죠? 1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과발행한 사채 어쩌저쩌고 했고 삼각공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분류를 했대요. 발행일은 1월 1일, 액면금액 100만원, 이자는 8% 그 다음에 만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이자율은 10%였대요. 자 그리고 1년 말에 금융자산의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출했는데 신용이 손상이 됐대요. 그 향후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됐다. 그 다음에 만기일에 액면만 받기로 흥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동금융자산의 손상차서로 인식할 금액 그 다음에 인식한 후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각각 찾아봐라 그리고 단서에 뭐가 나왔냐면 1년 말, 지금 손상된 시점이죠 현재 시장이 자율은 12%래요 자 그러면 12%를 적용할 건지 10%를 적용할 건지 그걸 먼저 판단해야 돼요 자삼각각원가 삼각공가 금전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역사적 이자율은 10%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항상 역사적 이자율을 적용한다 그하나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12%는 생각하지 마세요. 10%만 가지고 하는 거야. 처음에 취득했을 때 이자율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현금으로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1월 1일 발행가액은 일단 95만 244원이 되겠죠. 현가 요소를 적용한 금액을 가지고 이제 보면 1월 1일 발행가액은 저렇게 돼요. 자,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받는, 어, 채권이죠. 이자 8만원, 8만원, 8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의 원금을 받는 채권이야. 그리고 1년도 말에 신용이 손상이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현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뭘로? 8만원, 8만원 못 받고, 그냥 100만원만 받기로. 그죠? 이게 이제 미래 현금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취득할 당시에는 950244가 이제 취득 원가가 됐을 테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나면 일단은 1년 뒤에 가치인 965268이 일단 됐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신용 손상이 발생한 거죠. 자, 현금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손실 충당금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 100만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이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근데 그 이자율은 몇프로 해야 되냐? 10%로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세요. 12%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826400이 된대요. 그럼 그만큼 이제 현재가치가 떨어진 거네. 그럼 그만큼 충당금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손상 차소에 발생하고 손상, 손상 차소에 대한 손실 충당금 1388, 138868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이제 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움직여줘야 돼요. 손상이 발생한 다음에. 그러면 826400이 되고, 그 826400에서 이자율 10%를 적용한 82640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자율 10%로 적용을 해줘요. 자, 이렇게 이제 움직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손상이 발생되면 여기로 떨어진 거야, 이제. 근데 손상되지, 손상이 발생되지 않고, 기대 어떤 그 신용 손상만 있었을 때, 그 때는 여기에다가 이자가 적용된 10%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손상이 발생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자 10%를 적용해줘야 된다. 그래서 흐름은 올라갔다가 손상이 발생되면 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결국 여기에서는 100만원 받는 금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음. 자, 이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게 참, 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 현금으로미 어떻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게 움직이는 과정들을 머릿속에 좀 그려놓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문제를 풀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계속하셔야 돼. 그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어떻게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자율을 적용할 때 이자율이 10%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세가 3년 초에 대한의 주식 20%를 5만원에 취득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자, 지분법에 대한 사항이네요. 자, 그리고 3년 중에서, 3년 중에 대한은 토지를 2만원에 취득을 했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대요. 그 다음에 3년 말단기순익은1 만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 이익은 5천원, 기타 포괄수익을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 배당으로 현금 3천원을 지급했대요. 자, 일단 지분법에 대한 회계처리, 관계기업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는 공정가치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죠. 상대방, 즉, 피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같이 움직여주는 게지분법이겠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말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게 될 관계기업 투자 주식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상황전이를 해보면,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이 있고, 거기에 100%를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걔가 이제 그 100%만큼을 관계기업 주식으로 이제 보유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투자회사에서 단계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순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럼 그 부분만큼 관계기업 주식의 장부가액도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현금 배당을 했다. 현금 배당하면 순자산이 감소하죠. 현금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그만큼 관계기업 주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투자회사의 자산의 장부가액도 감소를 하겠죠.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뭐냐면 관계기업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타포괄손익이 증가했다. 마찬가지,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증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100%를 가장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주면 되지만, 만약에 50% 또는 40% 이렇게 됐을 땐 거기에 비율만큼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겠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 그, 관계기업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의 내용이죠. 만약에 20%를 투자했다면 20%만큼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만약에 단기순이익이 만원 만큼 증가했다면 이쪽에서는 거기에 20%인 2,000원이 증가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포괄손익이 5,000원 증가했다 그러면 거기에 20%인 1,000원 만큼 증가시켜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만약에 3 0 0 0원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20%인 600원 만큼 감소를 시켜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는 어쨌든 간에 그 문제에서 주어진 비율만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증가 감소의 원인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것만 잘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관계기업의 주식의 장부가액은 52400원이 될수 있다 여기서는 지금 20%를 투자를 했고 처음에 취득한 게 5만원 이었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만원이 발생됐고 현금 배당 3000원, 기타포괄순익은 재평가액 5천원이 나왔죠 처음에 토지를 2만 원에 사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평가 이금은 5천 원이 발생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기업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은 그걸 다 반영한 52,400원이 될 거예요.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를 또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